자이 신전식 게임 할 건데요. 네. 제가 두개의 카탈로그를 드릴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끌리는 거를 하나, 음. 둘, 셋하고 동시에 외쳐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잘 맞으면 상품이 있나요? 롤비. 그럼요 있습니다. 상품 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제 같은 집에서 아까 먼저 얘기하신 건데 네. 저희 맛있는 언제 언제 요 언제 요 언제요? 이거 아밥 사주신다 맛있는 거 사주신다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밥은 좀 그러니까 커피 한잔 어때요? 어 아, 좋습니다 밥도 커피도 사줄 생각이 없었는데 쩜쩜쩜쩜 몇, 몇 문제?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 1문제 중에 다섯 문제 이상 통과 시 커피 오, 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팀의 취향은? 짜장면 vs 짬뽕 아 이거 너무 쉽다 자 생각하셨나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아, 왜요? 왜 이래요? 짜장면 했지, 짜장 자, 그럼 짜장두 짜장 개, 짬뽕 두개 우빈이 형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탕수육! 아니, 시켜... 아니 잠깐만요! 어, 아, 내가 다 맞네! 시켜 맞죠, 맞아, 맞아. 시켜 아, 맞죠! 자, 우리가 원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짜장면 두 개, 짬뽕 두 개, 탕수육, 칸 너무 조화롭게 되았죠 아, 아, 맞아요! 첫 번째 문제 성공! 아, 아, 첫, 아, 번째. 성공! 아, 첫 번째 부터 아, 성공! 너무 잘맞으죠 오케이 지금 그래요, 뭐가 나온는 아세요? 5G급 진행속도이요 오케이 바그 시작 우리는 없는 거 KT네 KT 두 번째 나갈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마 vs 아빠 아, 잠시만 이거는요 아, 네. 질문이 엄마 아빠 보고 있다고해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있다고요 아, 제가 낸게 아니에요? 아니아네 아, 네. 아, 네. 엄마 아빠 둘다 사랑해 저도요 하나 둘셋둘다 어. 뭐라고? 부모님 너 뭐야 엄마. 엄마. <웃음> 너도 엄마였잖아. 엄마. 맞은 어,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웃음> 이제서야 양심을 찾는 <찾은> 건가요? <웃음> 어차피 제가 m c 이 때문에 다섯 문제 이상 통과시켜서 커피는 다 먹을 수 있게 할게요. <웃음> 오케이. <웃음> 이번에 양심상 이제 틀린 걸로. 아, 아, 아깝습니다. 아, 자, 원팀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해요. <웃음>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블랙 VS 화이트. 어. 너무 쉬운데. 오. 하나, 둘, 셋. 블랙. 블랙. 우와, 정말 와서 와서 와서 와 누가 봐도 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고서 와서 와서 와고일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에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와서 네 번째 문제 여름 vs 겨울 오케이 하나 둘셋 겨울! 와서 나 겨울 여 뭐예요? 나는 사실 겨울인데 여름이라고 했어요, 너네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저는 겨울이요 나 겨울이에요 그럼 응, 나 겨울인데 형은, 형은 여름이잖아요 저 겨울이라 했어요? 아니 형자 <웃음> 오디오 판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예 루빈이 형은 여름 얘기했을 것 같고 너는? 여름이 겨울이래 겨 <웃음> 어. 나는 어, 원래 네. 겨울이야. 근데 여름이라고 했어. <웃음> 아, 나는 그 다들 추위를 많이 타니까. 네. 자, 네 번째 문제 <웃음> 실패로 하고요. <웃음> 지금 현재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맞혔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웃음> 섹시 VS 큐티. 아, 이이는 아, 그거 하지? 아, 슬리트홍 바로 가세요. 맞추세요맞추세요 네, 맞을게요맞을게요 진우 씨, 진우 씨맞추세요 맞히세요. 자, 하나, 둘, 셋! 섹시! 섹시. 그렇지. 네. 저 원팀은 섹시죠. 두 문제만 더맞추면커피가 네. 생겨요. Okay. 자 여섯 번째 문제 오른쪽 vs 왼쪽 하나 둘셋 오른쪽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 오른쪽 <웃음> 나도 오른쪽 <웃음> 자 다음 문제 사이다 vs 콜라 아, 네. 이건 아, 너무 확고해서 틀려. 틀려 나 무조건 맞아 근데 우리 네. 식당가도다 틀리잖아요 이거는 그쪽으로 다 틀려요 근데 한번 맞춰볼까요? 네. 뭐 이거는 원팀이니까 텔레파시를 까만 걸로 한번 맞춰 볼까요? 오케이. Okay. 네. Okay. 까만 까마... 아, 알겠어요. 뭐다 알잖아요. 뭐 사이다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 하고 콜라 좋아하니까 콜라가 더 그렇죠. 많으니까 콜라로 가죠? 네. 아, 우린 다수결이니까. 그렇죠. 아, 네. 원팀은 다수결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어, 네, 이제 더 이상 말하면 반칙이고요. 이제 네. 뵐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콜라! 콜라! 오케이. <웃음> 역시 콜라로 모든 문결 정말 완벽한 면역 네, 시원 팀 자, 이렇게 다섯 문제 이상 맞춰서 저희 원 팀에는 이제 커피가 생겼는데 이제 그래도 재밌으니까 번외 도로 시청자 분들이 이제 댓글 통해서 이제 문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 잠시만요. 어 왜요? 인디 타이밍에딱 하나 나왔습니다. 물랭 피네 갑시다. 하나 둘셋 물랭. 오다 오, 맞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야이거 야, 야, 야, 진짜 그 <웃음> <웃음>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20전신 게임이 끝났고요. 이제 원팀의 취향과 단합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희 원팀은 그리고 약속대로 다섯 문제 이상 맞췄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커피를 <웃음> 받을, 받을 거고요. 오. 감사합니다. <웃음> 네.